당신에게 꿀이 되는 달콤한 유식, 책에 달다 달콤북스입니다. 단한 번이라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은 마음속 깊이 내공을 쌓아주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만의 귀한 씨앗을 자라게 합니다. 그 씨앗의 이름은 열정과 헌신이며 자신감과 자존감이라 할수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가장 고결한 가치들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로 나만의 내공을 쌓기 위해서는 자기 경영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터 드러커의 자기 경영 노트가 전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마음속 깊이 품었던 목표들이 달성되길 바랍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은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3단계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시간관리 1단계는 먼저 시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시간 운영표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매달 정기적으로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소한 1년에 연속적으로 2회에 걸쳐서 1회마다 3, 4주씩 정해진 스케줄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분석하면서 일정을 수정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기록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쓸데없는 일에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를 잘 하도록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도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간 낭비를 멈추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이면지를 꺼내서 나의 한주 시간 운영표를 작성해 보길 추천합니다. 보통 시간관리라고 하면 일정을 먼저 수정하고자 하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시간관리를 위해서는 언제 어떻게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먼저 기록하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시간관리 2단계는 체계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질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그 대답이 별일 없음이라고 나오면 당장 그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전혀 필요 없고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는 일은 과감히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간 운영표에 기록된 활동 가운데 다른 사람이 더 잘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나만큼은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권한 위향은 시간 관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주변 동료들에게 도움은 안 되고 동료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일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어떤 솔직한 대답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이 지닌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시간관리 3단계는 자유재량 시간을 통합하라는 것입니다. 목표 달성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재량 시간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자유재량 시간을 통합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연속적인 시간이 필요하며 자투리 시간은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의 4분의 1만이라도 그것을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중요한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하루의 4분의 3이라 해도 여기 15분, 저기 30분식으로 시간을 나눌 수밖에 없다면 시간의 효율은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자유재량 시간을 통합하라는 것은 업무의 효율과 비례하며 회사의 성과와도 바로 비례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 할수 있습니다. 저자 피터 드러커는너 자신의 시간을 알라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매일 시간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시간을 제거하고 시간을 통합하려고 애쓰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낸다면 시간이 금이기에 금보다 더 값진 당신의 새로운 삶이 열릴 것입니다. 시간관리를 통해 당신이 살고 싶은 인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조건은 공헌할 목표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공헌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지향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부로 눈을 돌립니다. 공헌할 목표에 초점을 맞추면 자신의 전문 분야, 한정된 기술, 자신이 속해 있는 부서를 뛰어넘어서 조직 전체의 성과를 올리는 대로 관심을 확장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공헌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자주 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할때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숨겨진 잠재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목표를 너무 낮게 잡거나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할수 있는 공원의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는 공원이란 무엇일까요? 공원이란 직접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며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고 내일을 위한 인재를 확보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매우 명확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정량적인 명확한 목표성취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투자를 위한 새로운 인력 창출로 이어질 때 분명 그 조직은 장기적으로 더큰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조건은 강점을 활용해 성과를 내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강점을 활용하는 데 집중합니다. 단점을 활용해서는 성과를 올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직장의 동료와 상사의 장점을 끊임없이 파악해 자신의 업무에 활용해야 합니다. 저자는 바로 이런 강점이 진정한 기회라고 말합니다. 미국 철강산업의 창권자 앤드류 카네기의 묘비명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쓰여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자신보다도 더 우수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아는 인간이 누워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많은 강점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할수 없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 그리고 강점을 활용하기보다는 약점을 줄이려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강점을 파악하고는 위협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고 라 말합니다. 조직에서 부하직원의 단점에 초점을 맞추는 상사는 부하직원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결함을 찾는 관계는 지속적인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초강대국이 된 미국에는 조지 마셜 장군이 그 중심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마셜은 항상 이 사람은 무엇을 할수 있는가 라는 것을 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다면 그가 할수 없는 것은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개인의 결함에 관심을 둔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의 강점을 발휘하는 데 방해가 될 경우였다고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는 강점만이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구성원을 기회의 대상으로 본다고 합니다. 최고 경영자의 임무는 인간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처럼 개개인이 가진 다양한 강점, 건강, 그리고 건강한 야망까지 적절하게 활용해서 전반적인 성취 능력을 크게 증가시키는 데 있습니다. 강점은 응집되면 놀라운 에너지를 발휘하게 되고 성공하고 성장하는 추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의 네 번째 조건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집중입니다. 사람의 위대한 다양성을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한 가지 과업에 집중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결하며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수행합니다. 자신의 목표와 조직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계획과 활동, 과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이것은 아직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면 그 일을 바로 중단하고 업무 가운데 성공적으로 수행 가능하고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일에 다시 집중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판단 기준으로 선택하라. 두 번째, 문제가 아니라 기회에 초점을 맞춰라. 세 번째, 자신의 독자적인 방향을 선택하라. 인기 있는 방향에 편승하지 마라. 네 번째, 무난하고 달성하기 쉬운 목표가 아니라 뚜렷한 차이를 낼수 있는 좀더 높은 목표를 노려라.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상황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시간과 상황의 주인으로서 그것을 통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내 시간과 상황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 의미가 있는 일은 무엇인지 우선순위로 두고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제대로 의사결정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경영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서 목표를 달성하는 삶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의 다섯 번째 조건은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의사결정은 사실에 대한 만장일치라기보다는 언제나 다양한 의견에 기초한 판단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의사결정 그 자체를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부터 세우고자 노력합니다. 그때그때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른 대응이 아니라 좀더큰 시야에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런 전략적인 결정은 조직의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게 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이 내리는 의사결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고 일반적인 원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들은 특수한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둘,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하고 간결한 성공 조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공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의사결정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셋,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쉽게 타협하거나 적응하거나 양보하지 않습니다. 귀찮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무엇이 올바른 결정인지 끈질기게 질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타협하고 적응하고 양보합니다. 원만한 타협의 길은 쉽고 빨리 갈수 있지만 정작 가다 보면 길이 막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의사결정은 가는 길이 조금 어렵더라도 최적의 타이밍에 목표에 도달하게 해줍니다. 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의사결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실행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으며 심리적인 갈등이 따릅니다. 때문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통해 변화하려는 회사는 먼저 평가의 기준이나 일의 기준 같이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변경해서 직원들의 행동이나 습관, 태도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5. 결정된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철저한 피드백 과정을 거칩니다. 결정된 어떤 의사결정도 맹신하지 않고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실제 데이터와 의사결정 사이에 오류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바로 나의 강점에 시간과 노력과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나 자신과 내가 아는 것을 맹신하지 말고 겸손하게 분석하고 검증하는 시간을 끊임없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피터드러커가 말하는 자기경영 노트 어떠셨나요? 앞으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인생 자기경영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당신에게 꿀이 되는 달콤한 유식, 책의 달다 달콤북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